난볼수 없고 가질 수 없어 so 똑똑 한월 쏟아내도 그돈자태양 범죄 주지 않고 oh, yeah. 내게는 까치단 그녀는 유명한 서울의 oh, yeah. 별다 어디나 소개와 oh, yeah. okay. okay. 함께 면허 디스토피아 내 발걸음 따라오면 유토피아 na na 마이 고 도망치자 멀리 나만 보고, 이제 쿠만에 차별보기한 마리 갓도 걷고 싶어너에게 우리, 리리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리 나의 아 나의 나의 난의터 이젠 숨 뒤쳐 영원이 영원히 내게 충성 아름다